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회전과 꼬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레슨 받으실 때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드라이버를 멀리치기 위해서는 상체와 하체의 차이가 필요하다. 네, 즉, 꼬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체는 최대한 뻗혀주고 상체는 최대한 회전을 해줘서 이 각도의 차이, 엑스펙터라고 부르는 이 각도의 차이가 최대한 많이 발생이 된 상태에서 그 꼬임이 한번더 들어가고 마지막에 풀려지면서 공이 맞아야 드라이버 거리가 가장 멀리 나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그 얘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회전과 꼬임 중에서는 항상 회전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자 먼저 골프는 기본적으로 이 클럽을 쭉 멀리 보내서 다시 공쪽으로 돌아 들어오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쭉 길게 가져가는 큰 원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바로 골프인데요 그 원심력으로 공을 쳐야지 공을 가장 쉽게 칠수 있는 운동이 바로 골프인데요 자, 꼬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체가 뻗치고 있기 때문에 상체가 충분한 회전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짧아지고 클럽이 끝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걸볼수 있게 돼요 여기서 클럽은 수평까지 보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꼬임을 만들어내고 더 이상 클럽이 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골반을 우측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본인이 알고 미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밀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골반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동하는 어깨는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공에 전혀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정말로 불필요한 동작 중에 하나가 이 회전이 아닌 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백스윙 갔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스윙이 나와서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려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항상 같은 양을 이동시킬 수 없고 더군다나 꼬임이 풀어져야 되고 한번더 꼬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뒤에서 회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이렇게 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덮어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극단적인 슬라이스나 극단적인 훅이 나오면서 오히려 거리나 방향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돼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꼬임과 회전 중에서는 회전이 우선이다. 자, 양발을 지면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를 90도를 회전시키게 을 되면 하체가 굳이 뻗지 않고 그냥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는 90도 회전을 하였지만 골반은 대략 한 45도 정도 회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스윙 동작을 함으로써 45도의 꼬임이라는 것을 발생을 하게 돼요. 먼저 이렇게 내 몸이 회전해서 큰 아크를 만들어줘서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을 이용한 스윙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그래야지 그 스윙 아크가 내 몸에 조금 더 쉽게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스윙 아크를 키우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45도의 꼬임을 본인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뻗으셔도 되고 왼쪽 무릎을 살짝 내미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코어를 좀더 단단하게 해서 조금 더 코어가 뻗혀주면서 백스윙을 가게 해서 꼬임이 좀더 늘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먼저 회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꼬임이 점점 더 커가게 만들어 나가야지 내가 만들어진 스윙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꼬임만 만들다기보다는 일단 회전으로 꼬임을 만들어 놓고 아크를 만들어 놓고 스윙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꼬임을 추가를 해 줌으로써 비거리를 늘려야지 방향이나 타점이나 뭐 컨택률이나 혹은 어떤 그런 보이기에 스윙 모양에 대한 큰 망가짐 없이 서서히 비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는 회전을 기반으로 한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회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꼬임을 만들다가도 회전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스윙을 만들어 나가셔야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어 스윙을 만들고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